아, 아. 어, 마멜아, 잠깐만! 우리 마멜 배가 두 장이나 있었는데, 우리 마멜이. 거인이 돼 버렸네. <웃음> yeah. 자, 파이쿠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시간이 찾아버렸네 고인 특집 마신 멜리 시간입니다. 분들은 아마 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형이 오늘 고통 받을 것 같아? 새로운 관통 메탈을 내가 뭐 보여줄게. 재료 많이 없는데 백랩 들어갈게요. 라하지는 마세요. 자, 백랩 도달했고요. 장비는 감히 우리 안멜 형이 쓰던 거, 아 형이 아닌가 지구나 코스튬도 아, 다맥 쓰고, 오, 좋아요, 가능하다 이거. 오늘 쌉가나 투급이야 그렇게까지 해준데 5 8 0밖에안 돼?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조금 놀랄지도 몰라 자팀투급 35만 관통 관통 화끄닥화끄닥 <웃음> 화끄닥. 오케이 자 오랜만에 돌아온 고인 특집 관통 마멜 정말 신청이 많았던 고인 특집입니다. 자, 오, 야, 대좀 봐봐. 키가 겁나 높은 애들로만 이루어진 덱인데 밑밥을 좀 깔고 들어가는 거야. 어, 엄청 센 친구들인데. 자, 크다 가고요. 와, 팍 치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저, 저, 저까지. 잠깐만요. 촥! 1 9만 자, 관중방에, 팍, 2 2만 칠천. 요 정도 어때? 다음 방은 치우지마.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부스카. 고인특집 느낌이 안날수 있어요, 여러분. 어? 자, 오, 야, 날, 야, 야, 야! 야, 유튜브 각, 좋아요. 아, 때마침 상대 지금 여신할 일까지 나와가지고 한번 살아날 예정이야. 고마워요. 사, 아, 어, 잠깐만. 아, 보막. 아, 보막. 잠깐만요. 보막이 있다. 아, 보막. <웃음> 아, 이거, 막까지 질뻔 했는데, 이거. 어? 보막이 있다. 자, 일단, 오랜만에 부식 한번 겁니다 보막 위에다 관통 안 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어, 철라해주고 싶지 않다. 주주주주 한번 하고, 주주주까지 해놓겠습니다. 왜 그냥 부식기로 전마다 음번에 보막 꽂힐 거 아니야? 그럼 부식되면 팍! 보막 깨지면서 관통이 팍! 팍!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이게봐봐봐봐봐바 팍! 자 절마저 한번 죽이놔야 될것 같아요 부활 뽑았고요 야아니한번대사아났지자 이번에는 지금 못살아난다 보막 치봐봐 부식 들어가있대 보막 치보세요 예? 한번 치봐 아니 죽이시 말고 보막 치라고 보막 아? 아? 아? 마멜야 잠깐만 우리 마멜 폐가 두 장이나 있었는데 우리 마멜이 고인이 돼버렸네 <웃음> 자 이제 뭐 단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우리 마멜을 때렸어? 야 마멜 죽구나까거 우리 되게 더 좋아졌어. 야야. 시야 그냥. 뭐뭐뭐 쳐보자. 넌 살. 빠빠빠빠빠 축구 37번 어? 야 마멜이 죽구나니까더 좋은 거 같은데 되게. 야 우리 마멜 놀리지 마라. 어 누가 놀렸어 지금 우리 마멜? 자, 야 쪼리야 쪼야 기절시켰어? 어좋았어 다음 사람은 세 개로 갈아보고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와야야. 두 정도고. 슈팅 착척하라두두두두 아니요, 여러분. 진짜 방금 마, 마멜이 잘못한 게 없어. 방금은 진짜 여엘이 보마을 치는 바람에. 자, 아직 기대, 오, 잠깐만요. 아, 이게. 아직 기대하지 마라. 라고 말하려고 한 거였어요. 알겠죠? 정말 그 무서운 어, 라인하르트 덱입니다. 아, 굉장하거든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착, 하제, 촤 팍, 자, 이제, 부식까지 갑니다. 이성 부식. 쟤마다피 빵빵하잖아. 부식이 퍼센트 데미지로 피를 깎아내리거든. 29만 3천 나왔고요 스스컵! 야, 너그 부식 너희 몸이 막 썩어 들어갈 거야. 피통이 대단해요. 피통이 대단할수록 뭐다? 남은 생명력의 퍼센트 피해가 크다. 오늘 고인 살아난다, 이거. 고인 오늘, 어? 시바바 엄마. 자들어간다 부시 부시. 봤제 부시. 인당 한8만 들어간 것 같은데 방금? 자 누가 한 보자. 부시 한턴더 남았고 최대생명이 2십피에요착 배구요. 이제 살상 들어갑니다. 말리지 마라 형. 살상 들어간다. 이렇게 착하고요자 어둠 세개상태 워낙 안죽었네와 이게 보통 어둠 세개면 죽거든. 근데 이 덱은 예배야아이 덱은 네 개로 네 개는 붙어야 죽는 것 같아요. 어, 뭐거좀 어, 뭔데? 야, 정말 안 죽었나? 야 정말 불사했구나. 와 내가 미치겠다. 야 그걸 맞고 네가 안 죽었구나. 자 부식 들어갔고요. 부식 들어갔습니다. 세개 3개. 어둠 세개 상태고 피는 25만. 아 이거 안 죽겠는데? 미겠네 이렇게 갈게요 박하고 갈아뿌고요 요쪽에 한번 갈아프니다자끝났지 스마트레이. 부거커 동작하고. 자네개네개 잠식. 완전완전 잠식 두번 걸리는 거야. 연지금. 연방아 네한테 간다 이제. 원아아아 축. 아, 어, 안 죽었나? 와. 보증 세개한또안 죽었나? 자, 잠시 들어가긴 했는데, 또 일마가 또 도발 끌거든? 자, 야, 오케이. 우리 마멜이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어, 잠깐만, 라인하르트야. 잠깐만. 야, 라인하르트. 로또가 대박이 터졌어요. 어? 잠깐만, 미안하다. 로또 대박 터진 라인하르트. 결국 이 장면을 원하는 거잖아. 어, 잠깐만, 저 살살 좀 해주세요. 저, 저, 저, 저, 저 아. 어, 무서워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도발에 막 불이 황황 타고 있어요, 여러분. 나좀 구해주면 안 돼? 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지금? 아, 어? 빡! 어? 어? 그렇지! 아, 씨. 정마 조금만 쎘어도 연반 딱 땄으면, 봐봐. 연반 땄지? 임마 땄지? 점마 갈지?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렇게 오게 되는군요. 거인 특집! 야, 우리 안 죽었다. 형, 잠깐만, 연반이 형. 잠깐만요. 아. 자, 잠깐만, 여러분. 아직,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아, 방금은 우리 마멜의 패가 잘안 떴어요. 부식 조금 칭찬했다고 이 자식이 계속 부식만 뜨는 거야. 부식까지 죽일 수 있겠네, 임마. 자, 와, 야, 무서운 덱다 나오네. 어, 아, 근데 아마도 PK가 전투력이 이렇다. 이거는 AI다, 어, AI다. 아이고, 어, 세장 떴어요. 이걸 원한 거거든, 우리는. 아, 맞죠, 맞죠. 이렇게 할게요. 자, 가볼게요. 적석! 축! 16만. 빡! 20만. 이성! 빡! 27만. 분하다, 씨. 고종, 우리 때는 관통만맬이 폐자 두 장이 떴다, 이러면 다 죽었어야 돼. 어, 다 죽거든? 야, 멀쩡한 안맬을 안놓고 내가 지금 왜이 고생이냐, 지금 이게 또. 관통도 이제 안으로 해라, 알았지? 내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고. 팍! 아! 아, 살았다. 일단 절마를 지기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 아씨, 잘못 나갔다. 제가 살아있으면 50% 브레이크가 있어요. 아무리 세게 때려도 50% 이상 안 나간다는 거. 이봐봐, 이 브레이크 때문에 살았다, 저거.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진짜. 와, 진짜 겁나 좋아,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아, 진짜 이거는 우리 고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라이언이 잘못했다. 오케이? 가 <웃음> 내가, 내가, 인 특집이지만,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겠다. 진정한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가네. 와, 야, 관통도 안멸이 훨씬 세 이제 관통마멜을 이제 보내주자. 오늘 진짜. 내가 왜백렙을왜 올렸노? 이 자식, 이거를. 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따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거 하나 죽어줘야 되거든. 죽겠지? 될 거야, 아마. 착! 7만. 헉! 빡! 20만. 와! 버버버버버버 빡! 와, 안 죽네. <웃음> 형이 원래, 어? 알제형 원래 돼. 죽어, 저거. 원래. 가거든? <웃음> 무엇을, 무을 원하는 리뷰인가? 아, 리뷰가 아니구나. 아, 우리 고인과의 추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 고인이 살아생전에 정말 저를 랭킹 1위를 만들어준 그 고인이 이 친구예요. 내가 처음으로 랭킹 1위 찍었던 게 일마 때문이거든. 자, 다 끝납니다. 봐봐. 빡! 어뭐 어, 뭐가 뭐, 팔왜왜왜 팔만 뭐내뭐 그거 당했나 뭐아 저거 그거구나 내가 지금 그거가 예체뭐 차단 당했었나 뭐 뭔데 팔만 어찌은 먹어 차단이었을 수 있겠네 그래 아와 이마가 차단 걸었나이 선생님이 차단 거네저 선생님 자기 제자를 완전 고인으로 파묻어 보는데 고이 어머나 어머나 완전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려고 하시네 선생님 네 제자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 이분들이 지금 많이 화나셨네, 지금 근데. 야, 누가가 지금 내 때리고 있는데 왜 누가가 화났는데? 자, 갈게. 와자자. 오! 이거 섭됐다. 이거 섭됐다. 이거 섭됐다. 저거 아무도 킬이 안 났다. 어둠이 다 빠지 가지고. 야, 아무리 어둠이 다빠졌 수도나 저거는 죽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어, 잠깐만요. 미안하다. 야, 자, 미안하다. 어, 저 미안하다. 아, 어차피 아, 안 메로 미안하다. 안 메를 쓰라고 그러니까. 알겠지, 여러분. 어? 얘기했잖아. <웃음> 관통을 하더라도 안 메로 하세요. 어? 아형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된다? 어? <웃음> 근데 이번 <웃음> 파운드 까끄이다왜 이렇게 안 죽어? <웃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잖아 아,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죽느냐 유튜브도 아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어. 고인특집에서 무슨 정보를 얻으려는 건 아니, 아닐 거 아니야 고인특집은 사랑이다 아 여러분 아, 아름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설마 이거 못 죽이면 너 진짜 오늘 다꿀로반만다 너거. 다꿀로 맞아요. 자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구슬하니. <뭐라> 자 킬트 들어갑니다. 어, 정도 불명대. 자 우리 마멜 이성 떴어요, 이성 2성 떴어요. 이성이 떴다. 촉. 하지만 기합. 이십이만 칠점. 나쁘지 않아, 쟤. 형 오늘 그만할게 <웃음> 막 땀이 막 뚝뚝 떨어지고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좀 힘들어요 네, 여러분 이 뒤에 형이 초라하게 죽는 모습 끝까지 보지 말고 여기까지 하자 우리 어 잠깐만 임마 야 고인 형이야 고인 그렇게 세게 때려야 됐으냐? 니가 우리 고인을 감히 야빴어? 죽여주마 자 잠식당했지? 자자버버버버버버 역속에서도 죽는다, 잠식은. 아, 자, 자, 자, 자! 세 개, 3개? 세 개로 못 죽인다. 후우, 후, 어, 에키드나야. 치 봐봐. 니네 잠식 당했잖아. 치 봐봐, 임마. 내가 왜 점점 옹졸해지는 것 같지? 치 봐! 막! 아! 죽었어요. 너무 아파, 또. 야, 우리 관통마멜 패 떴었는데. 우리 사실 만나지 말자. 관통마멜아. 어? 야, 관통이 두장 떴다. 봐봐. 딱 하면서, 임마 이거 잠식 들어가거든. 임마, 관통을 베어버리고 갈아버리는 거야. 으아! 탁! 자 점식당하는 걸관통 착! 안 죽네 <웃음> 사라져라 자 이렇게 잡으면서 홀리 베자 그래. 우리 선생님 필사기 사단 당해있어요 오케이이 정도고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야나형 이겼다 이긴다 고인 득집으로도 이기긴 이긴다 자 오늘의 겨우 고인특집은 고인특집일 뿐 심각하지? 말자. 또신생알고 있으면 너와와 고통받아줄테니까